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시장이 뭐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주역으로는 이 반도체주들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거의 뭐 개잡주까지도 다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던 업종이 바로 반도체주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저평가 오늘은 이 저평가 반도체주 총 10개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상승 섹터를 보시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D 랜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생산 LCD 다 반도체 주들이 뭐 거의 전 종목이 상승을 했고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이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에코프로 쪽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반도체 관련 주 중에 상승률 상위 기업을 보시면 이제 덕산이 미래 하나 MKTS 어, 이런 종목이 10% 이상의 반등을 했습니다 어 자세히 살펴보면 덕산은 국내 유일 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HCDS 어, 요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덕산이고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어, 메모리 유통사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어, 미래 반도체 신규 상장주지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어스, 국내 실리콘 소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MK 본딩 와이어 세계 점유율 1위, 솔더볼 세계 3위 기업이고, 금 관련주입니다. MK는. TSE 반도체 검사 장비 연, 연결 장치 관련해서 국내 1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살펴보실 반도체 관련주, 저평가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은 심태기가 펀은 4배 수준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의 평균 펀은 7배 수준이고 주당 7,700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펀은 4배에 있고 시가총액이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이게 뭐 8,000억대에, 7,000억대 수준에 있었던 심태기가 1조 수준을 이제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sk 7% 그리고 이등주인 tmc a t 얘도 오늘 7% 반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4천억 000억, 6천억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jt가 대장주죠 8930원에 마감을 했고 거의 5% 상승했습니다 을 펀은 6배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921억에 아주 낮은 천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설텍은 시총으로는 이제 594억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고 부채 비율 16%로 가장 낮습니다. 퍼는 오늘 급등한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여덟 배 수준에 있는 마이크로 컨설텍이 어, 어, 흐름은 이제 어, 4, 거의 5% 가까이 상승 했고 여기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제 거의 퍼가 5, 4배에서 8배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의 한번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텍이 세계 1위입니다. 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면 메모리 이제 모듈 PCB 쪽또 D램 패키지용 BOC 기판, 메리 평 기판 세계 1위가 심텍입니다 얘는 순이익이 100%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실적에 비해서는 거의 안 올랐던 심텍이었지만 25,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해 있는 심택이지만 아직도 201선인 장기 평평선까지는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SK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강강을 제거하는 드라이브 스트리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80%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얘는 뭐 그닥 이렇게 이 나아진 실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SK. 주성 엔지니어링, 얘를 27%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세계 시장 점유율 얘도 1위, 1위 기업입니다. 증착, 장비 중에 실리콘 증착, 또 원작 증착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죠. 200일선을 이제 살짝 뚫었었고 이제 조정 중에 있었던 주성이가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어, TMC는 신규 상장 반도체 관련 주고 어, 국내 최초 내연 생산 설비를 자체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 주가 TMC고 이익을 보시면 421억 그래서 전년비 비해서 30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전에 45,000원 라인 때와도 이제 가장 붙은 위치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대덕이 PCB 전자회로기판 국내 시장점유 1위 기업입니다. 191%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어, 최근에 이제 201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좀 밀렸지만, 다시 오늘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SK는 이 PSK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배당금은 이제 500원을 주면서 여기 있는 저평가 종목 중에 어 배당 수익률은 이제 가장 높은 기업이죠. 계속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너쌤, 반도체 후공정 장비 대장주입니다이 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 고점인 이 9,000원 라인 대에 가장 이제 붙은 위치까지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얘도 이 반도체 후공정 국내 최초 어, PCB용 레이저 제품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GST, 국내 1위 가스 스크러버 제조 기업이 GST입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어, 계열사로 로봇 케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순이익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차트는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얘는, 얘 같은 경우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전 고점인 32,000원대에도 어, 가까이 이제 어, 붙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콘설어 번인 소켓 모듈 소켓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기업입니다. 얘는 감소한 실적을 보였죠.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뭐 상승률이 좀 완만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JT 얘도 후공정 장, 장비 기업이고 번인 소터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8%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 신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어이 전에 있던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해 준다면 어또 좋은 흐름을 좀볼 수도 있는 JT입니다. 뭐좀 아쉬운 건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그큰 거래량으로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또 좋은 흐름을 좀볼 수도 있는 JT입니다. 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얘가 그동안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감사한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재고가 소진되면서 반등시기도 앞당겨, 앞당겨질 전망이라는 소식으로 오늘 이 무거운 이 삼성전자가 오늘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62,000원대를 돌파를 했고, 지금 전에 있던 그 68,000원 선이죠. 67,500원 라인 대까지도 이제 바짝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 계속 이제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이 삼성이 반등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들 이 반도체 이 하위 단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해 나갈지 어 반도체 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